오늘 토론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타워크레인 원래비의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 현장에서 있는 철권 회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나 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작업자에 불과하고 실적인 수혜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규범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짧은 공기에 의해서 쪽박하다 보니까 철권협회에서는 오달을 받은 게 있고 그 오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무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룸메이트인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비라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원래비라는 부분을 갖다가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 전체 기사를 확대시켜가지고 이타워크림 직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만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 한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해갖고 전체 국민이 도둑놈이 되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국민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건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지, 지키,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자나 지금 현장에서 철컨업체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나 사실상 보면 둘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 둘이서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해자 국토부는 가만히 있어요. 왜? 지금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3월 11자로 낸 15개의 이 항목 자식 보면요. 우리나라 정보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업안전 보건, 보건 관련된 법에 의하면 어떤 건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잘못되면 일시적으로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연구 용역을 거쳐서 현장의 실문을 확인하고 과학적인 논리를 따져서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치고 연구, 용역한 걸또 서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여지껏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전문적으로 하는 노동부를 배제하고 국토부가 달락 내놓은 거 보면 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법규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상반됩니다. 노동법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은 이건 하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유발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걸 만들 때 혹시 노동부도 개입이 됐는지 노동부에 조언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저희 노동자는 국민의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입니다. 2월 20일 날 보도 참고자료 낸거 보면은 여기에 현장이 원활한, 원활한 현장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처형에 대한 고용 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불구를 위해 처분 기간의 합리적인 조종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호의적이면서 타워크린 조종사가 하나라도 뭔가 잘못하면 자격을 정지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이게 과연 자국민한테 할수 있는 장관이 할수 있는 역할인지. 설사 장관이 그렇게 했다가 하더라도 밑에 보좌진들이 잘못된 건 지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장관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보좌관들은 뭐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질문한 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